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입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올바르고 건강한 믹스 보이스를 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얇은 성대 접촉을 만드는 거죠 그 얇은 성대 접촉을 만들기 위해 목열기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목열기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열기의 목은 이 목이 아닙니다 이 목은 후두입니다 후두는 연골, 인대,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성대가 있습니다. 목열기는 이 후두를 열자는 게 아니라 바로 후두 위에 첫 번째 공명강인 인두강을 말하는 것입니다. 제가 각종 영상들에서 나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목열기의 목을 이 후두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놀랐습니다. 그래서 정말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인두강은 구강 뒤에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뒤통수 열기라고 이해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뒤통수 열기 혹은 뒷목 열기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헷갈리게 목이라고 부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죠 이비인후과에서 인후라는 한자가 바로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구멍이 인두강이고요 인두강은 목구멍, 목구멍은 인두강 즉 목열기는 인두강 열기 이제 잘 아시겠죠? 오늘 내용은 제게 레슨 받으시는 분이 말씀하신 한마디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목렬기는 인두강을 여는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자기는 한동안 목렬기를 이 후두를 여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의 입장과 심리를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.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좀더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더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려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